자이렐라! <웃음> 그 재밌어서 상승! 한 판만 더 할래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제가 길을 밝히겠어요. 도장이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의외로 가끔 한두 명씩 있다니까. 하지만 도장이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도적일 것 같아. 진짜인가? 찐인가? 이런 아어 뭐야 진짜네. 나 개망했는데 <웃음>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여기가 제자리구나. <목소리> 어떻게 이기죠, 저? 아, 지금 화 별들은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벌써 무서워요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나온다 큰거 온다 미단을 하고 싶은데 미단 지금 못 내잖아. 근 조개를 고르면 은제 이드로도 해 드로도 죽이 싫어 눈물을 먹은 거 암초지기를 해? 눈물을 먹은 거 암초지기 힐을 채워 저는 더 알아야만 해 여기가 제 날이구나 이러면 바로 천체는 못할거 아니야? 아니사오 아야! 아왜 공격력 5 이상 아닌데? 저는 더 알아야만. 어디? 아무 없이 조용한 <놀람> 숲지. 음, 감탄 아나콘드라 천체 다부타로 먹죠. 근데 그러면은 펌핑을 했을까? 드로우를 뭐반납지 않았을까? 그거 맞추기 이벤트 해야요 2,200명이나 전설을 찍었어? 사람들 훌륭하네 대단하다 마나오랑이 아, 말리고스 이 쪽이 길가봐요 뭔가 하고 싶어서 마나랑이낸 거겠죠? 아무도 독사, 음, 네. 아쉽다. 퀘스트 하나 남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한톤 남았는데. 어떻게든 우리도 밸류 나쁘지 않아 무안에 무주무오도케든도 있다고 오토케든 오토지든 안 쏴. 제 손을 이끌어주세요. 물러서세요. 나그명야 색경은 안 나오네. 나 색경 나올 줄 알았어. 왜못 오냅니다. 데 색경 안 나와요. 전함 발동 X. 확인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시, 분홍색 저거 주문이래. 미안, 미안 별거 없잖아. 까지는 절대 못갈것 같고 어. 음. 음, 이거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화 안났습니다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오, 그렇게 자꾸 들어오해 많이. 내가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님들아? 천체 쓰면 지는거아니냐고 우리도 물회고 우리 준비 알고, 용은 다 쓰긴 했어, 하나 둘, 이거, 이거, 이거, 두 개. 오프리 호텔이라도 때가 있죠. 리자마시의 별님까지 우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아, 어쩌죠? 어떻게 한담? 내가 뭐가 있더라? 아 명치 치고 싶네. 시간이 없어요. 음... 꿈, 꿈, 치고... <웃음> 아 너무 구이다빛내리하나랑 영혼의 안내자나. 그, 그거 있어요, 그거. 아, 이거 미달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 피라니아 소환해 주네. <웃음> 3포스트짜리. 뭔지 알아? 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그 침묵 먹이는 거고, 물회오리를 좀 예쁘게 쓸라고 아까 맞으면서까지 안쓴 이유. 야, 이걸로 훔쳐볼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상대한테 뽑아주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맞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나 형만 전화해서 잠깐만,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 망치, 분법봉, 성서 까지만 우리가 본거지 협송 야, 고민이네. 띵치 말고 다른 할수 있으면은. 아 우리 이거 황태도 있어. 이거 하자. 하고. 야 융합체로 볼수 있는 거 없네. 죽손, 죽손 기대해봐야 돼 죽손. 변신하자고. 나 죽손까지 보고 싶은데. 그 그러니까 변신 좀아껴놨다가 나중에 히라는 데 쓰고 싶어서. 우리 아까 뽑아준 게 뭐더라? 홍이였나 <웃음> <웃음> 응. 음. 지금 볼까? 담턴네 볼까? 여기가 제자리구나. 담터네 보자. 그니까 그게 영변을 해서 빨리 패는 게 낫나 제가 또 이것도 뽑아놨거든요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정령 종룡... 무조건 해야되고 아마도 복사하면은 이거 하지 말자 종룡팔코 9코는 탄산전용 음, 저... 뭐든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 안 보여줬거든 분벅봉 망치 성서 그흡혈 성분이? 모르겠어 하나가 뭔지 그러니까 분벅봉 망치 성서 흡혈의 성분이? 까지 보여줬어 하나가 없어 순수한 주인 아무튼에 진짜... 이제 자인해놔야 되죠. 카드가 얼마 없어요. 아, 근데 드, 우리도 들어오다 확인하는데, 우리가 사랑한는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야수 왕크루시 보까 왕크루시 아 보고 가요 아마라서 이겼다 번데 같이 <웃음>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